뜯어 놓고 보니까 이게 220볼트 제품인데 12볼트로 개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배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엠딩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LCD 비분 프로젝터 원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찍다 보니까 이 제품 DC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겠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교류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AC 220V를 받아서 내부에서 DC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네 DC를 한 군데만 바꾸는 건아니야이 제품 같은 경우는 DC 전원을 두 개를 만들어요 메인 기판 같은 경우는 12V를 쓰고요 메인 기판보다 전기를 더 소포모 많이 하는데 얘딱 봐도 눈에 보이는 거 어디? LED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달라요 요 제품은 30V를 씁니다 그리고 가습기 가습기도 DC로 쓰거든요 AC 가습기도 내부에서 DC로 전기를 바꿔서 써요. 그 가습기 같은 경우는 메인 회로 같은 경우는 역시 12V를 써요. 그리고 가습기에 시한한 부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음파 진동자라는 게 있어요. 그 초음파 진동자는 약 42V에서 DC 42V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12V와 그 42V를 함께 쓴다.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마 12V 쓰면서 그 LED 백라이트 있죠? 그 LED 백라이트가 노트북이죠? 19V일 거예요. 요거랑 똑같애 요거보단 출력이 약하니까. 걔는 12V, 19V를 같이 씁니다. 그럼 먼저, 얘를 DC 제품으로 바꾸려면 어디로 12V가 들어가고, 어디로, 아니, LED는 몇볼트가 들어가는지, 메인 기판은 몇 볼트가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메인 기판은 봅시다 이걸 표현 상태에서 테스트를 네. 필요한 거죠? 메인 기판은 네, 한번 뽑아볼게요 음. 여기 요만큼 뽑았어 메인 기판은 따로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12볼트라고 써져 있어 GND 12볼트 이렇게 음. 써져 있습니다 어, 찍히지만. 한번 잘 잡아봐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도 되겠죠. 네이 부분에 12V 플러스 플러스 두개 있고, 마이너스 GND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2V 마이너스를 여기 11V 플러스를 여기에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LED 램프의 전압을 알아볼게요. LED 램프 선은 요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써있거든. LED라고 LED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있죠. 전압 측정해볼게요. 플러스가 어느 쪽이지? 저쪽 마이너스 어. 자몇 볼트 찍힙니까? 30볼트 찍히고 있어요 30.54 30볼트라고 보면 돼요 네. 30볼트가 찍히고 있습니다 즉이 제품을 12볼트 배터리를 이용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배터리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12볼트는 배터리에서 받아가지고 여기로 직접 넣어주면 돼 네. 메인 회로로 그리고 30볼트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DC DC 컨버터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30볼트짜리 DC DC 컨버터를 대충 만들었습니다 급조 이 부분은 배터리 12볼트가 들어가요 네. 배터리 12볼트가 들어가는데 서 선을 두개 땄어요 배터리 1 2 v 트이면 V이죠. 인 그럼 요 전선은 몇볼트일 12. 1 2 v 1 2 v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연결해 줄 거예요. 어... 메인 보드로 가는 전원에다가 예. 그리고 V 아웃, V 아웃은 이게 몇 볼트라고 했죠? 30 볼트를 LED 네. 전원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납땜으로. 그럼 전기를 끄고 이거 뽑아 버리죠. 이제 뽑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2V 배터리고요. 출력을 30V로 어이구 이거 담으면 안 돼. 맞출게요. 30V로 아까 살짝 맞췄는데 확인만 해볼게요. 여기 출력이 여기죠? 네, 30.65V로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력에는 당연히 배터리 전압 그대로 측정이 되겠죠. 네. 13V 이렇게 네. 찍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전압은 확인했고요. 바로 납땜을 시작할게요. 네. 여기 어차피 다 연결이 되겠죠. 이거선 이거 여기다가 이거 연결할 거예요. 찍고 지금 납을 발라놓은 상태죠? 네. 전선에. 네. 여기까지는 되고. 잘못하면 쇼트나니까안 나갔지. 여기가 조금 불안해. 튀어나온 게. 이렇게 하시고. 전이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가 음. 어딜까요? LED 플러스, LED 마이너스, 플러스, 뭔데부터 하자. 오! 음. 콘덴서, 콘덴서, 콘덴서. 그다음 마이너스. 됐고. 끝이에요. 어, 아, 그런가요? 응. 그다음에 나중에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같아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은 너무 길겠네요 전선 정리 좀 해주고요 그리고 DIY가 항상 핵심은 그거예요 공간을 찾는 거 설치할 수 있는 그것만 찾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일단 빼가지고 연결시켜 볼게요. 손이 짧으니까. 지금 여기 봐주시면 220V 안 꼽았고요. 네. 배터리에다가 그 DC 승합기 DD 컨버터라고 하죠? DD 컨버터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의 전원은 12V는 바로 이쪽 메인 기판으로 보냈고요. 네. 그리고 승합판 30V는 LED 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작동을 합니다. 이제 이 제품은 물론 기판을 안에다가 놓고 어딘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DC 단자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 제품은 12V 배터리를 로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빔 프로젝터도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일단 분해한 다음에 전원 기판을 찾으세요. 파워 서플라이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 공급돼서 나가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220V 들어오는 거고요. 나가는 길이 아마 두 개일 거예요. 메인 기판과 LED 램프. 그두 개의 전압을 체크하세요. 전압을 체크한 다음에 메인 기판이 12V가 들어간다. 그럼 바로 배터리 VIN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쪽에다가 그리고 왜 꺼졌지? 아 대기. 일단 꺼놓고, 그, LED 램프 쪽에는 전압을 직접 측정해 주셔야 돼요. 전압에 맞는, 그, 뭐라고 하죠? 만약에 19V가 측정되면 19V로 올려야 되고요. 30V면 30V, 40V면 40V로 올려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일단 다시 분해를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하실 때는 프로젝트를 고장 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프로젝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류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제품은 DC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나요? m d o 이거 해주실 건가요? 아이 우린 못해주지 이거 하나 하는데 뜯고 연결하고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얼떨결에 220볼트짜리 빔 프로젝터를 12볼트 배터리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개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제품 12볼트로 만들면 뭐 수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 중국에 협력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 오지 뭐